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전동 트렁크가 없는 트림으로 출고된 G80 3.3 GDI 모델입니다 전동 트렁크가 없는 사양은 트렁크 리드 트림에 별도 스위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개방할 수 있는 액션은 총 3가지입니다 트렁크 리드에 있는 외부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키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 위치한 크래쉬 패드의 버튼을 누르면 되죠 클로징 할 때는 모두 공통적으로 손으로 닫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순정품으로 드라이브 유닛, 전동레칭 모듈, 사양에 맞는 유압식 실린더, 부저, 트렁크 버튼 등을 비롯해 각종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전동 트렁크 구동에 필요한 신규배선들은 순정 커넥터를 통해 연결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 후 캡을 치어 접촉을 차단합니다. 뒷좌석 시트 어셈블리를 드러낸 후 트렁크 내부 트림들을 모두 탈거합니다. 시트를 드러내는 작업하면 트렁크 내부 트림 손상 없이 탈거가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유닛과 전동 사양 유압식 실린더를 고정할 부품들을 선택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유닛 장착입니다 가장 먼저 유닛 고정을 위한 브라켓을 장착해야 하는데요 고정 위치를 마킹한 후리벳팅을 진행합니다 드라이브 유닛은 수많은 알루미늄 리벳들로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청소기를 이용해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전동 레칭 모듈과 유압식 실린더를 생착한후 구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들은 면 테이프로 테이핑의 잡소리를 방지하였으며 모두 순정 라인을 따라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탈거역순 조립을 마친 후 전동 트렁크 버튼을 생착합니다 전원을 연결 후 진단기를 확인합니다. 고정 코드가 표출되어 있는데요. 전동 트렁크 관련 코딩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딩을 마친 후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작동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단차 없이 부드럽고 우아하게 작동합니다. 트렁크를 개방하는 방법은 작업 전과 동일하며 클로징하는 액션은 트렁크 리드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운전석 좌측 크래시패드의 트렁크 버튼을 트렁크가 닫힐 때까지 길게 누르면 됩니다 시동 및 차량 잠김 유무에 따른 트렁크 작동 방식이나 스마트 테일 게이트 등 모두 작업종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아쉽게도 스마트 키를 이용한 클로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 제네시스 G80 순정 전동 트렁크 설치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